안녕하세요. 네, 위드스피치 이경화 원장 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군포도시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이제 면접을 봐야 하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필기를 봐야겠지만 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면접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NCS 기반으로 하는 구조와 면접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둔 상태에서 예상형의 문제나 기출형의 문제를 기반으로 어, 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도요 이번에 군포 도시공사 면접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합격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에도 어, 예상 유형의 문제를 잘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어, 직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런 공사 면접이 처음이신 분들은 함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드스피치 학원에서 공포도시공사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더욱 자세하고 유익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